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은 맨유가 선택한 리빌딩의 첫 번째 주자 다니엘 제임스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맨유로 이적한 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7분 만에 성공시키며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기사를 몰아 맨유의 이달의 선수까지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 다니엘 제임스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는 대표적인 역발 윙어 스타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쪽 윙 포지션인 것만 봐도 인사이드 포워드 성향인 것을 알수 있죠. 컷인 플레이를 주로 하며 감아차기에 능숙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드 포워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맨체스터 시티전 FA컵을 보면 클래식 윙어로서의 자질도 훌륭합니다. 이날 제임스는 맨시티의 왼쪽 수비를 박살냈었죠. 경기장을 넓게 쓰는 팀의 매우 적절한 자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를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제임스는 어마어마한 주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EPL 최고 속도는 맨체스터시티의 르로이 사네가 기록한 시속 35.38km입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시속 36km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봐도 제임스는 EPL 최고 수준의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속도 하나만으로도 상대팀에게 많은 파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경기당 2.3개의 파울을 얻어내고 있으며 지난 시즌 스완지에서도 2.7개의 파울을 얻어내며 팀내 최다 피 파울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맨유의 감독 솔샤르가 빠른 공격 전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임스의 속도는 솔샤르의 전술에 안성맞춤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는 선수들의 개인기량에 의존한 골이 많았습니다. 특히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는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제임스가 얼마나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임스의 가세는 맨유 공격진의 템포를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웨일스 국가대표로 슬로바키아 전 기록한 제임스 골을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스피드 동료의 미숙한 패스로 공격이 끊겼지만 적극적인 스프린트로 소유권을 결국 가져옵니다 상대 수비는 제임스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신경쓰지도 못했죠 맨유에는 이런 적극적인 선수가 필요합니다 좋은 찬스가 났을 때한 템포라도 머뭇거린다면 골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제임스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매우 좋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금방 보신 슬로바키아전 골도 태클에 성공하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반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빠른 판단력은 훈련으로 쉽게 길러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임스가 가진 주요 장점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주 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측면에서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도 준수한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클래식 윙어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제임스는 맨유의 체력 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립 테스트, 장거리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50m 달리기에서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5m나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제임스는 최고의 속도와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을 기록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상대 수비의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올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입니다. 상대 팀들은 제임스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죠. 제임스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가마차기. 흐름을 읽히고 나면 지금까지 성공한 이 패턴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헛슬 플레이를 하는 편에다가 파울을 워낙 많이 당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경기당 스프린트가 많고 매 경기당 활동 반경도 넓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커리어상으로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없다는 점이 다행인 부분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같은 웨일스 국적 때문에 제2의 베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상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임스의 활약으로 맨유의 경기력이 살아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해리케인 비디오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